네 오늘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필라 트레이닝을 입고 있는데 벌써 <몬이> 또 네. 뭔가 운동을 해야 될것 같아서 기분이 좋요아 그리고 사실 뭐 뒤에만 봐도 네. 오늘 네. 뭐이다나와있어 최근에, 최근에 방영된 테니스 특집 보셨어요? 아난난 아, 내가 그 타구로 치는지 몰랐어요. 아. 어, 막칠 때마다 막 점프를 막 하고. 아, 아, 아, 아 테니스면 아, 아, 참 아, 네, 슬픕니다. 형님 어떻게 타구 좀칠줄 알아요? 타구요? 뭐 제가 또한 타구 하죠. 아김김 타구요? 제 타구예요. 제 타구. 뭐 오늘 예상하는 여러분의 갖고 와면. 아, 어, 일단은 너... 사실 약간 제가. 태형이 형이랑 지민이 형이 좀 합니다. 그렇죠? 네. 태형이가, 와, 태형이가, 태형이가, 태형이가 잘해요. 태형이가 좀, 해, 좀 잘해요. 태형이가 그러니까. 그 인더 숲에서도 많이 네. 알려주고 태형이가 좀 잘해요. 자, 오늘 잘다라한 칸은 강사람배 탑구 교실. 착구 어, 교실. 착구 교실. 아, 좋습니다. 제대로. 근데 모든 우리는 제대로 하면 잘 안되더라. 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만 하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선생님을 어, 아, 아, 선생님이요? 아, 어. 선생 네. 우리 선생님에 대한 마은 퀴즈를 네, 네, 네. 오늘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유승민. 선생님은 몇 년도, 몇 년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셨습니다 2004년. 2004년도 확실하잖아요. 네. 올림픽은 2004년 아닙니까? 2 0 0 4 2 0 0 6맞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그리고 2002년 부산 시안. 와, 아, 2002년. 2002년. 아, 또, 또 부산. 역시 또 부산. 아. 부산, 이거. 말,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 뭐라고요? 네? 대전 대올림슛. 회전 회오리죠. 네, 아 뭔가 슛이 조금 이 어감이 안 맞는데 그냥 회전 회오리까지만 하는 게아니회오리자 <웃음> 네. 그러면 오늘 우리 금메달 리스트 우리 선생님 유승민 선생님 한번 모셔 보도록 할까요? 자, 네. 자 여러분 모셔봅시다탁국의 BTS라고 합니다. 정국이 <웃음> 정국이 한번 소개를 무릎 단 소개를 해주세요. 아니 제무 해주세요. 자국의 BTS 아. 유승민 선생님을 아, 아, 모셔 옵니다. 아, 아, <웃음> <귀찮아>. 아, <웃음> 와, 아, 우 반갑습니다. 어우, 아, 네. 어렸을 때 아, 너무 아, 많이 했는데. 아, 아, 아, 네. 오늘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네, 잘 못하고, 못하거든요. 아, 저희가 <웃음> 진짜 정말 더럽게 못해요. 네, 네. 네. 네. 저희가 굳자 들은 건다 못해요. 네. 네. 근데 아까 잠깐 봤는데 잘 치시는데요. <웃음> 어, 진짜요? 네. 누가 네. 쳤냐? 누가 쳤냐? <웃음> 어, 또, <웃음> 어, 형이, 형이 있다. 아. 그 안에서 아, 또잘 치는 친구들도 있고, 아, 과연 우리가 탁구는 잘할수 있을지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아. 네. 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탁구를 잘 하실 수 있게. 선물을 먼저. 아 진짜요? 설마 탁구 채를 바로... 네, 그래서 제가... 우와! 우와! 평소에 치시는 채널 조금 다르니 선수용으로 제가... 우와! 선수야 아니, 이거 결승복의 진주 목걸이 아니야? 네, 그래서 아, 지금 아니. 탁구가 이제 전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쉐이크 핸드라고 해서 양면키를 아, 많이 쓰거든요. 아, 쉐이크 핸드 양면키로 아, 쉐이크. 이걸로 어. 이제 제가 다 준비를 해고 오늘 왜이 아쉽게 함께 못한 슈가님 것까지도 잘했으니다자 아, 여러분 일단 장비는 네, 선수급이거든요 장비, 네, 네. 장비는 네. 이거로 아, 아, 얼마나 원래 장비가 중요한 거라서 아, 네. 아, 네. 얼마모못잘못하는지 장비만, 장비만 네. 제일 좋은걸로 해요 그런데 고수든 하수든 장비는꼭 아아 <웃음> 선생님 이거 그립감이 좀 다른데요 이거? 선수야 이 니네 왜공이야이이따 말씀드리긴 할건데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잡으셨을거예요 그래서 전혀 몰라서 이거는 이제 쉐이크핸들 이렇게 해서 보통 아,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요. 네. 잡아요. 이렇게 앞 뒷면을 이렇게 같이 치고 아, 네. 이거 할 때는 이렇게 돌려 치는 단점이 있어서 네. 진형 이렇게 잡는데 정도. 이렇게 잡 이렇게 잡는 법도 있나요? 잡는 거는 마음대로 잡아요. 아, 어, 진짜요? 네, 이거 주먹 <웃음> <웃음> <푼는> 아니에요? 밥 <웃음> 밥품사. 네. <웃음> <웃음> 이거 그거 자기가 아니에요? <웃음> 네. 혹시, 혹시 선생님 주걱으로도 가능하세요? 혹시, 혹시, 혹시 선생님 주걱으로도 가능하세요? 한번 <웃음> <웃음> 어, 완전 가능할 거야. 살 꺼내야지 뭐. 초면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떤 주걱인지에 따라 좀 틀릴 것 같긴 한데 아, 웬만하면 조금 평평한 면이면은 모든 걸다할수 아, 있어요. 아, 아, 아. 아 근데, 근데 저런 걸로도 할수 아. 있다는 아니, 게. 저한테... 오, 오. 어, 아. 아. 말씀드렸듯이 어, 전형은 뭐? 크게 두 가지예요. 이게 팬 홀더라고 해서 어. 팬을 는다 라는 식으로 해서 예, 예, 팬 홀더구나. 이건 여기 뒷면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 아, 네. 아 뒷면 사용 안 돼요? 여기 뒷면은 왜 고무가 안 붙여져 있잖아요. 아, 아. 그래서 뒷면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럼 이동범위가좀 더... 어, 넓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탁구계의 공식 청소부 다 바닥을 쓸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이동복에 빠지니까 아 그리고 아 이제 요즘에 보편적으로 쓰는 게 이제 쉐이크 핸드 약도 음 하듯이 잡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쉐이크 핸드인데 이거는 아이 앞면과 뒷면을 다 같이 쓸수 있어서 아 좀더뭐랄까 경제적으로 칠수 있는 네. 아 네. 좀더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레인지가? 그... 레인지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얘는 네. 예, 탁구공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네, 이제 백핸드에서 공격이 이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근데 이 패널드는 이게 되니까, 없으니까 백핸드가. 이제 백핸드가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아, 그렇죠. 아 이게 좀 네, 불편하긴 네. 해요. 그래서 아, 오늘은 이제 쉐이크 핸드 라켓을 드렸지만 본인들 편안한 네. 그립을 잡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어, 네. 네. 알겠습니다. 패널드와 네, 쉐이크의 어떤 그 랠리를 가볍게 보여줍니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테니스도 얼마 전에 배우셨지만 기본은 포핸드니까 아, 포핸드부터. 초다이보단 즐겼지. 오우. 오우. 오우. 너무 빠른데? 네, 이거 되게 천천히 하는 거고. 아, 그래요? 네. 지금 천천히 하는 거. 보통 탁구 선수님들이 몸풀때 이런 식으로 하나요? 네. 고, 고기가 너무 아픈데? 야, 어지럽다. 야, 이거 본고기. 동공이... 어. 아니 이걸 어떻게 어, 봐야 하는 데 이게, 이게, 아, 이게 이제 포핸드 아, 어, 랠리라고 어, 참, 하는 상이야 어, 어지럽다. 오. 이거 탁구 경기 보면 사람들 얼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웃음> <웃음> 와, 대박이다. <웃음> 와, 오, 오. 오. 오. 오 네트. 오. 와, 이것또사진 아, 제가, 제가, 울렁거리는데요. 와. 아, 네, 이게 와. 이제, 포핸드고, 네, 백핸드를 좀 보여드릴게요. 백핸드, 백핸드. 그러니까, 이제, 실크핸드는 바로 저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 저 같은 패널들은 이제, 이걸 꺾어야 돼가지고. 아, 꺾어가지고. 아 와, 와, 와 아, 너무 빠르다. 와. 잠깐, 너무 빠르다. 약간 저렴한 것 같기도 하고요. 땅, 땅, 땅. 탁구대는 작은데, 저희가 반경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네, 뭐, 네. 뒤에서도 이렇게, 예를 들면, 뒤에서도 이렇게 칠수 있고요. 되게 리듬이 있다. 그러니까. 오, 했지. 아, 아, 아, 아, 이렇게도 칠수 있고. 재밌있다 아, 아, 아, 아, 내가 아, 로망에 아, 그리던 그 스매싱이 스매싱 지금 이 스매싱이었어. 아, 아, 아, 이거 아니잖아. 저희한테 멋있는 거 보여주시면 안되거 어. 아, 탁구도 이게 나오는구나. 자, 저희가 이제 포인트 드라이브라고 해서 이제 회전 주는 거. 아, 이거회이거이거 아, 방금 기이이었어요기본이었지이거이거탱이가막 이거는 보고는그거지너거는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 있어. 이거는 이 서비스도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을 그렇죠. 한 16cm 이상을 띄어야 돼요 아 원래요? 네. 판독이 들어갑니까? 좀덜 띄우면? 판독까지 심판 재량 권으로딱 봐요 <웃음> 근데, <웃음> 근데 이거 네. 써버리고 나서 몸 숨기는 게 어떻게 들어가지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신데 아, 아 진짜? 네. 이거 좀잘 야, 좀잘하 어, 염세했다고 약간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네.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아, 사실 이게 룰이 좀 <웃음> 바뀌었어요 <웃음> 아 우리한테 이 멋진 거 보여줄 수는 안 돼요? 예에는이 프리미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그쵸 아무래도 이걸로 해서 왼팔로 맞는 면을 가리면안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회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놀이 바뀌어서 이제 왼팔을 빼 줘야 돼요. 빼 줘야 아. 돼요 이렇게 빼서 맞는면 상대한테 보여줘야 돼. 아 이분이 찍혔어. 네. 이 네. 네. 근데 그러면서도 저희 선수들은 조금이라도 가리려고 여기서 몸으로. 몸으로. 거의 네. 이렇게 치는데요? 거의 이렇게 치는데요? <웃음> 아니, 거의 이렇게. <웃음> 아니, 어디야? 어디야? <웃음> 너무 정확히 재현을 했어. 요 네. 아, 이렇게 이건. 해서 최대한 가려서 이게. 서브도 그냥 이렇게 넣는게 아니고 중심 이동을 보면 오른발로 갔다가 왼발로 갔다가 아. 오른발로 갔다가 왼발로 오 갔다가 이렇게 하와 이게 받아치 이게 받아치는 아 이런 네. 거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이런 건 놈들도 드디기 우리 멋있는 거 알려주면 안 돼요. 네. 또 이런 뭐거 하고 있잖아요. 막 그런 말. 어, 야 이런 건안 돼요. 아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야스 a p 사람. 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뭐 매너. 일단은 매너가 좀. 우리가 또 글로벌을 선도하고 있는. 그렇죠또 글로벌 우리가 또 탁구에서도 그런 거. 모을 보여야 되니까 네. 탁구도 뭐 네트를 이렇게 있지만 굉장히 매너를 네. 지켜야 되고 존중을 해야 되는 여기 진영은 그런 것부터 배울 거거든요. 네. 이제 네. 제일 네. 좋아하고 네. 이제 막어 네. 이러고 있어요. 아, 저는 <웃음> 상대방이 물 마실 때 공격하는 거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물 마실 때 목적 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웃음> 네. 그냥 적으로그렇죠나서 이제 옷 색깔 나네, 사실 옷이 그쵸? 제가 볼 때는 옷이 이미 와, 이미 김 씨와 이제 다른 네. 성 씨로 나눠져 있거든요. 뭐 어, 진짜 저희가 이렇게 입으려고 입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주요대로 문다이 입었는데 문다이 이렇게 됐네요. 오. 네. 교육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또 부, 준비해 주신 게 있대요. 아,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배트병이 배트병? 어? 이거 없으나? 아, 저 맞추는, 아, 맞추는 어. 거. 맞추는 거. 네. 제가 볼 때는 정시씨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오 와보니 한번 와세요 먼저 한번 시험을 한번 아, 얼마나 어려가 아, 그래. 그래. 제가 제가. 좋아. 이런 거 좋아하다. 좋아. 학교에. 네. 조상 혹시 아, 못 하셔서 그러신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예. 그럴 수도 아, 있습니다. 점표 아, 한번 저거 맞춰 보세요 이거 지원한다고? 아니, 이거 그러니까 맞추는 그러니까, 거야, 그냥. 맞추는 거야. 평가 비교를 해 주는 거. 아, 맞추는 거. 맞추는. 아, 비교 대상. 비교 대상이야. 맞추는 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브로서브로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다가 먹이감으로 너를 정한 거야. 아. 정한 거야. 아. 야, 너무 아쉽다. 바만 달바 할수 있어. 와아! 지고 있어. 아, 가그 갈... 잘... 갈... 갈... 갈... 아. 아. 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역시 야. 내 동생. 내동 너무 잘해. 야, 야 예, 거지 아! 역시 내 아! 생내 아! 생 너무 잘해! 선수들이 보통 이렇게 서브 훈련할 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 이 아! 아! 아! 런훈련 아! 하는데 이건 좀 커요, 사실. 아, 통 아! 크다고요? 공 조그만 걸 아! 아! 놔두고 여기다 맞추는 연습 아! 하거나 맞 아! 아! 아! 아! 아! 아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못 했다, 못 했어. 네. 아니 이 위를 맞추시는데 네. 이 밑에도 아니고 네제가사실 네. 살짝 의심했습니다. 아, <웃음> 아 <웃음> 근데 저 살짝 긴장을 오. 했습니다. 아. 저희가 기본적인 랠리를 먼저 하셔야될것 같아요. 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 아. 하는 방법 뭐 이런 연습도 있다가 좀할 거고요. 아. 아마 서비스. 오늘 서브 네. 서브 아. 네. 네. 재밌으실 것 같아요. 오자 그럼 선창을 해주시면. 선창을. 달려라 해주시면. 달려라. 두 분께서 달려라 해주시면 저희가 방탄하고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달려라. 둘, 셋. 달려라. 방탄. 한 단. 일단 포핸드하고 백핸드 랠리가 중요하니까 네. 포핸드는 제가, 네. 백핸드는 우리 박종목 네. 관 형님이 네. 하실 네. 거고. 네. 자. 그러면은 진 씨는 어떻게 그립을 이렇게 잡으시는 게 편해? 아저 어,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걸로? 그러면 아도 이렇게. 저도 이 패널도가 편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립을 패널도 그립을 잡겠다. 네. 그럼 편해요. 이렇게 하면은 기는다 쉐이크잖아요. 아 그래요? 패널도네 쉐이크 한번 하면 되겠네어 완전 그런네. 맞죠? 아, 저도 저거 다저기 저거 저거 저거 잡고 있잖아요. 저거 다 이거. 어. 우리의 실력을 숨기자고. 야 어떻게 할까자 일단은. 그러면 이, 이렇게 그립 잡으면 백핸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 진짜 더 어려워 배우기가. 이 세이크 잡고 하시는 게 계속 쉽게 배워요. 이렇게죠, 자, 일단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마켓을 이렇게 잡아줘요. 야, 이 약간 옆으로요, 네, 이렇게. 야, 요손 안에, 손 안에 다 감싸서 잡, 감싸서 잡아준다는 느낌인데. 네. 악수. 악수. 꽉 치지 말고. 네. 일단 요거만, 여기 먼저 다잡혀 가볍게. 돼. 옳지, 렇지 네. 가볍게. 네. 네. 저는 저게 심조절이 너무 안 돼가지고. 네. 이게 하면은 빡빡 빡빡 빡빡 이렇게 잡는다고? 저는 뭔가 약간 어색해서 싫어. 은 아, 어색해서? 오케이. 네. 아, 난뭐 심조절이 안 돼. 어렸을 때부터 확실히. 제가 이렇게 했다 보니까. 음.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거 그립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네. 자, 보통 그립 잡으면 다 이렇게 잡으시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습니다 아, 왜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백핸드 한번 돌려보세요. 어렵죠? 네, 안 돼요. 자 이거 모아보세요 한번 이렇게 손을 네. 모아요 네. 가운데로 네. 뒤게 모았죠? 근데 앞에는 이런 느낌으로 오, 이러,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 자 준비자 똑같아요 자, 이런 느낌으로 딱 터보세요 네. 네. 자 여기서 네. 네. 그렇죠 자 왼쪽으로 가는데 이게 팔꿈치 들려서 안 돼요 그냥 팔꿈치는 이대로 네딱저 저 따라해보세요 앞에 딱 보고 그대로 그대로 네, 이게 포인트예요. 네. 네, 그러니까 허리 회전을 친다고 생각하고. 툭. 툭. 그렇죠. 오케이. 네, 그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그러면은 10개씩 한번 해 볼게요. 자. 맞아. 그럼 지시부터 한번 돼요? 10개. 자. 준비하고 시. 작 <웃음> 하나. 자, 대신에 <웃음> 자, 하체는 <웃음> 너무 <웃음> 움직이면 <웃음> 안 돼. 치는 동작에다 동시에 서 오른쪽에서 일정하고 있어지 야, 자. 뭐가 <자. 웃음> <뭔가> 이상한데? <웃음> 자, 다시. 됐어요? 됐어요? 하, 둘. 그러니까 일체가 돼야 돼. 이게 막 따로 따로 놀면 안 되고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맞지? 네. 그렇죠, 그렇죠. 자세 좀 숙이고, 그렇죠. 다리 좀 낮추고. 오, 좋다, 좋다. 나이스. 오, 좋다, 좋다. 오, 오, 치. 야, 오케이. 야, 뭐야? 네. 야, 뭐야? 이게 이게 배움인가? <웃음> 야, 이게 배움인가? 아, <웃음> 어, 어어, 야, 야, 너무 세면, 가볍게. <웃음> 네. 네. 천천히. 그러니까, 에이. 팔로 이걸 친다고 생각하냐고, 몸통으로 음. 친다고 생각하냐고. 몸통으로. 그렇죠. 몸통으로. 팔로 친다고 생각하는 어. 게 아니구나. 응. 근데 어, 지금, 좀... 자세는 좋으신데, 너무 세요. <웃음> 너무 세요. 세지 이고 툭툭 아. 가볍게. 잡보세요 제가 잡아볼게요. <웃음> 자, 힘 떼고 이걸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힘 떼고, 툭툭. 힘떼 보세요. 자, 툭툭, 어, <웃음> 이런 느낌. 힘떼 보세요. <웃음> 그그 그, 이런 느낌. 그 이렇게 이런 느낌. 어. 자. 그렇죠. 힘 빼고 그자힘 빼고 지금 오버가 되죠? 지금 허리 이동하고 있어 지금. 야야 아, 허리를 써야지 태영아. 허리.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괜찮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 너무 로봇 같아. 가볍 <웃음> 이게 너무 흔드는 게 아니고 아, 그냥 자. 여기서 헐. 이대로 하나 둘, 이렇게 네. 자. 아 오케이. 응. 아 그렇죠. 어 그렇죠. 차대 좀만 낮추고. 그렇지. 어, 오 좋아요. 그렇죠. 네. 오오아요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아. 오케이. 남자 가자. 보여줘. 형형힘 풀고 오케이. 눈에 힘, 힘도 풀어. 너나 잘해. <웃음> 아. 야남자아 그래. 보여줘. 네. 네. 자. 지금 좋은데, 네. 가다 말아요. 왜냐면 나갈까봐, 공이 네. 오바될까봐. 이거 조금만 앞으로. 조금만 앞으로. 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웃음> 그리고 지금 라켓 면이 자체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90도로요. 네, 네. 여기서 이렇게 오,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고, 여기서. 툭, 네. 툭,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죠. 어, 좋다. 어, 남준아, 보여줘. 보여줘. 그렇죠. 좋아. 그렇죠. 음. 그렇죠. 좋아. 좋아, 나이스. 오, 좋다, 좋다, 좋다, 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어, 나이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 잘했어요. 오케이. 얼벽해 완벽해, 데 자, 저 보고 딱 서보세요. 내 배꼽 앞에 라켓 딱 세운다, 이렇게. 그렇죠. 세각선으로 요 똑바로. 라켓 똑바로 똑바로 각을 잡고 이렇게 똑바로 줘요 똑바로. 아, 이렇게. 그렇죠. 팔꿈치 벌리지 말고 모아서 모아주고 서모아 끝을 살짝 내려주는 기분으로 손은. 그렇지. 자, 각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 숙이지 네. 주면안 아, 아, 돼요? 그렇지. 아, 똑바로. 그렇지. 이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앞으로 그대로 밀어주면 돼요. 일단은 살 몇이 밀어주는 기분으로. 투, 투, 오케이, 오케이. 투. 아, 근데 손에 손가락이 힘들어서 방금 <웃음> 이리요 <웃음> <웃음> 손에 힘이 너무 <웃음> 치겠다. <웃음> 아니, 아니 뭐. 생각만 해서 생각만. 거기 있다 네. 생각한대데 오케이, 오케이, <웃음> 살짝 무릎을 앉아주고 그렇지. 그런 느낌. 오케이. 네. 그대로. 더. 아. 자, 눕혀져서 그렇지. 눕혀지면 어, 아, 안 돼요. 그렇죠. 그대로. 왜냐하면 볼을 살며시 밀어주는 것부터 아, 할, 할 거기 때문에 숙여지면 자, 자, 자, 안 돼요. 자, 가볍게 되고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힘이 좀 들어가는데 점점. 힘이 공이 맞는 게 강해질수록 볼이 길게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맞는 좀게 강해질수록 아니 아니야. 네. 이걸 어, 숙여주는 거야. 아, 아, 아 자, 숙여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숙여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편한 자세에서 아니, 그렇지. 옳지 옳지. 세지면 이렇게 숙여주는 거야. 그렇지. 빵. 그러니까 마이 요걸로 <웃음> 되는 거야. 아 손가 락을잘 <웃음> 써야 돼. 아 손가락을. 손가락을. <웃음> 그렇죠. 이렇게. 가볍게. 그렇죠. 자, 힘 빼고, 하나, 둘, 셋. 어, 감자 왔어. 옳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옳지. <립> 옳지. <립> 옳지. 어, 왜, 왜. 옳지. <립>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자, 다음, 자 다음 지민이, 지민이. 말. 자, 그대로 들어온다 그대로 돌아온다. 자, 오른발이 렇게 앞에 있으면 안 되고 그 정리를 못으면 아, 그렇지. 다리는 이게, 그렇지. 고른 느낌으로. 발, 맞지? 약간 앞으로, 야 옳지, 옳지. 괜찮아 아, 여기서 말하면 돼, 인마. 하나, 둘, 셋. 어? 자, 골프. 하나, 오케이. 둘, 하나, 둘, 하나. 지민이 형, 일로 배워야지, 일단은.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너 지민아! 둘. 잘한다! 아, 아 자, 지민아 나와봐. 바꾸는 아, 게안될것 같아. 아. <웃음> <웃음> 지민이야, 지민이 형, 나도 지민이 형, 지민이 자, 지민이 형, 편하게. 어, 그 붙여서, 붙여서. 그렇죠. 하나, 둘,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감을, 볼트는 감을 잘 느껴야 돼. 하나, 하나, 아, 두, 하나, 둘. 예. 넷. 다섯, 다섯,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하나, 두, 그렇지. 오케이. 비이제오세 이제. 랠리 하는 거요 저랑. 자, 자. 위에서 밑에 말고 옆에서 네. 네. 아, 너무 세죠? 아, 너무 세. 어힘들다잘 네. 튀죠? 렐리알레가 잘지 네. 조금만 두을 해볼게요. 어. 하나. 하나. 하나, 그렇죠. 좋아. 좋아. 위로 들지 말고. 네. 네. 아 그러니까 요 정도만 공 보낸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자, 네 자. 좋아 좋아 좋아요 이게 앞으로 보내면 은또 위로 가던데?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보내는 거 같아도 밑에서 위로 가요 아. 네, 습관적으로 그런 거야 조금만 다시 다시 다주고 그렇지 어? 그렇죠 오 좋아 그런 느낌으로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나이스 오 잘한다 그렇죠 그렇죠 괜찮아 괜찮아 자, 아 좋아 오네 본인이 괜찮아요. 빨리 치면 빨리 가 괜찮아요? 하나 네. 둘 어? 어+ 어+ 세. 어+ 어+ 어+ 좋아 어+ 좋 어+ 좋아 가자 가자 가자 아 자, 그렇죠. 오, 가 왔다니. 가 왔어. 그렇지. 자, 자 어+ 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가는 거. 네. 어+ 와 그렇죠. 그렇죠. 어이 정도 꾸면 은 금방 배겠다 둘. 좋아. 셋. 네, 그렇지. 넷. 네. 좋았어. 어? 그런 느낌으로. 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세우지 거. 말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근데, 근데, 근데, 근데, 이렇게. 포인트, 이게 뭐예요? 가볍게 할 거예요? 그렇지. 합시다. 하나. 오케이, 오케이. 둘. 옳지. 오. 쫓아갔어. 어, 아, 하나. 하나, 하나 아, 응. 둘. 옳지. 하나. 팀 조절. 옳지. 마중 나온다. 어. 오. 장난이야. 밀어주게, <웃음> 밀어주게. 오, 오, 오, 오. 오. 오 우리 연습! 이크이스와이연와이습와이 연습! 네! 네! 네! 아. 네, 네 선생님! <웃음> 자 오늘 우리 승민 선생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 멤버분들 가르쳐 보셨는데 어떻게 비칭해서 경기를 해보면 될까요? 지금 딱 괜찮지 않아요 저희? 아니 그냥 보이시는대로 매주 아, 아, 그냥 늦게 어. 늦, 자, 늦게 자두분 같이 하으니까두 분이 한번 먼저 한번 숨어 아. 보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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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자, 룰은 원래 자 일로 와보세요 자 투서진 <웃음> 서로 악수하고 자, 서로 응, 인사하고 서로 악수니다 인사하고 그리고 그 서브권을 정해야 돼요 저희 규칙은 11점 한 세트만 할게요 예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오, 그러면 세트. 11점 한 세트니까 서브권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원판뭐 이게 뭐 장비가 없으니까 가위바위보로 가위바위보 자 천사님 또위화해라 가위바위보 오케이. 그럼 서버하고 리시할 거예요. 너 거야. 먼저 주라고. 아, 서버거고리시할거요 그거 정할 수 있어요, 본인이. 뭐 서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오케이. 그러면 저... 서버하고 리시어 하고 하기 전에 연습을 원래 보통 우리가 2분을 주는데 1분만 연습할게요. 어, 아, 1분? 네, 네. 원래 그게 규칙이에요. 아. 야, 이게 뭐라고 떨리냐? 되게 아. 왜? <웃음> <웃음> <웃음> 뭔가 이겨야 될것 같구나, 그래. 자, 아, 아, 엔드라인에서 자, 띄워서 서버하세요, 제발. <웃음> 자 저희 저희 모든 게임들이 <웃음>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영 자, 자, 자 지금 재영 씨, 씨 저렇게 재영 씨 저렇게 서버 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이거 래리니까 래리니까 지금 연습이니까. 어, 오케이. 거의 폼은... 야, 야 몸으로 받지 말고. 어. 야왜다 몸으로 맞냐 <웃음> <웃음> 체로 좀 받아봐. 체로. 체로. 들 싸움. 어쩌고 어쩌고. 이제 금방 배운다 진짜. 이제 리턴서리자 이제. 본격적인 경기에 들어갈게요네네들아걔 j k 아 걔네들아, 네들아네들아 걔네들아, 걔네아 걔네들아, 걔네 왜? 스안 아 얘네. 자, 잠깐잠깐 잠깐 서브스콘 체인지. 두 번씩. 아, 네, 두 번씩. 자, 여러분들 차분하게 하세요. 자, 차분하게. 우리 그냥 지어 지금. 지금 우리 훈련을 너무 빠르게 받아 가지고. <웃음> 아, 이또이 이상한 소리 라고 긴장. 아, 이또이 이상한 소리 라고 긴장. 자, 가볍게, 가볍게. 좋아, 비비 잘하고 있어. 오, 오. 오. 오. 오. 네. 자, 뭐야? 체인지. 오. 아, 갑자기 긴장되는데? 오, 이형왜 이렇게? 야, 잠 야, 야, 야, 너무 빨리 게임 빨리 가. 자, 제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건 실수 안 하는 아. 사람이 아. 이겨요. 예. 자, 정우 씨 서브 룰 지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 좀, 아, 정우야죠 공을. 그렇지. 오, 이 형이 서브 잘해. 오. 근데 먹었나요? 아, 네. J.K. 네, 나와보는 발어 지금 진짜라 지금 성춘권 갔다 왔거든요. 아, 아, 아 좋아요. 진짜, 네. 야, 지금 가 못하고 있다. 야, 5대4 뭐야? 형이 긴장한 것 같은데? 자, 자, 순식간에 5대4. 야, 나 지금 드라이실수 실수하면 아안 돼요. 따라잡았어요? 실수하면 거예요, 실수하면. <웃음> 아이, 아, 저기 자, 포토 자, 이렇게 살살잘깨끗나요 게임이? 자세, 자세, 자세, 자세 자세는 자세는 잡고 발리가 안 되는데요. 리가 네, 자세는 야자 <웃음> 뭐야 뭐야 뭐야. 자자자어서 하세요, 서브. 그냥 하는 거야? 오! 오! 오! 오! 오!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인정합니다. 아이언맨 내버리면 하냐 아, 아, 어, 자 조심해야 돼요. 이 서브 서버일 수도 있군요. 아이고, 아, 근데 서버가 독일 수도 있어. 어, 어, 우리 서버가 독이야. 아, 이냥 안전하게만 하면 되는데. 어, 잘하는데 서버 오, 어, 어, 잘하는데 서버 오, 오. 오, 오. 어, 아, 근데 서브야 잘... 막상 막하야 이게 또. 오, 서브. 아, 근데 서브를 좋아, 잘하면 못 좋아, 좋아, 차분하게. JK, 차분하게. JK. 아, 좋아, 차분하게. 이, 이 어? 이이 아, 차분하게. 2점만 따라하면 돼, 이점만 역시 상대 3개 음, 야, 한야한한그 서브하면 먹힌다, 야. 나저요 야, 구대치나 야, 벌써? 어? 야, 어? 어? 야, 이거는. 제발. 야, 이 듀스 가고 온기. 어. 나, 너. 듀스. 어, 자, 바로. 그렇지, 나를 돌아봐 쳐주세요, 듀스 어? 가면. <웃음> <웃음> 어? 아! JK, 2점. 손가락만. 2점만, 아, 2점만. 매치 포인트인가요? 뭐, 뭔가요? 매치, 매치, 매치 포인트죠. 포인트죠. 오! 오 흥분했죠? 자, 아. 이제 백핸드. 그대로! 오, 토대로. 잘하네. 그대로! 그대로! <웃음> <토대로. 웃음> 이게 바뀌시는 서브가 아닙니다. 이게 <웃음> 회전 회오리. 오! 저거 <웃음> <웃음> 뭐야? 기다려봐, 기준 모으고. 오기 조식 서브. 진짜 갑자기, 하고 갑자기 하고. 들어간다, 갑자기 아 갑자기 비벼가지 <웃음> 야, 그럼 뭐, 갑자기 들어가! <웃음> 와, 좋와 와. 와, 좋 와. <웃음> 내가 배워야 될것 같아. 중격 서비스. 이게 뭐라고 긴장감이 이렇게 있지? 자, 손발이 묶인 금그 메달리스트. 와